시드섹슨의블랙먼데이를 소개합니다. 블랙먼데이는 1987년 10월 19일에 있었던 주가 대폭락 사태를 모티브로 한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은 주식을 사고 팔고 주가를 조정하면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인 게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상자는 원래 프로토타입으로 디자인된 상자인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과 이 상자는 지금 실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영상을 위해서 급하게 만든 모업 제품이라서 실제 판매되는 제품이랑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 특히 이 상자의 경우에는 실제 판매될 상자는 조금 더큰 사이즈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블랙먼데이는 1988년에 출시된 게임이고요. 시드섹슨이 디자인한 게임입니다. 지금 올해 현재 펀딩 중인 제품은 어, 스튜디오 빅에서 디자인한 크럼스 크럼스를 기반으로 디자인된 제품이고요. 게임홀로지에서 퍼블리싱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게임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게임에는 5000달러, 1000달러, 500달러, 100달러 이렇게 네가지 권종의 돈이 들어있고요. 각각 27장씩 총 108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주식 시세 카드 2장과 마켓 클로즈드 카드 1장과 주식 카드는 네가지 회사의 주식이 1부터 13까지 각각 두장씩총 108장 들어있습니다. 이게 주식카드인데요. 주식카드는 기본적으로 이 위에 주가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카드를 내려놨을 때 구매할 수 있는 주식의 개수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카드가 여기 주식치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주식가격을 표시하게 되고요.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면서 내 앞에 내려놓을 내려 때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표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가 가로로 가로로 놓였을 때랑 세로로 놓였을 때 쓰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카드 1부터 10까지의 주식 카드는 이런 식으로 주가와 주식의 개수가 표시되어 있고요. 11, 12, 12, 13번 카드에는 주가가 두 가지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6. 이 주식 카드는 티키타카테크라는 회사의 주식 카드, 주가 표시하는 곳에 이렇게 놔뒀을 때는 한 주당 11달러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을 때는 한 주당 0달러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카드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놓을수 있는지는 좀 이따 룰을 설명할 때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게임 세팅과 게임 진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세팅은 플레이어들은 각각 1인당 2만 달러씩 받고요. 그리고 주식 카드를 8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식 시세 카드 아래에 현재 주식을 표시하는 주식 카드를 한 장씩 놓게 될 건데요. 그 주식 카드는 무작위로 펼쳐서 놓게 되고요. 펼쳐지는 카드는 1부터 10사이에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지금 여기 13 카드라서 안되고요. 네, 좋습니다. 2달러 카드 좋아요. 5달러 카드 버려지고요. 3달러 카드 나왔으니까 버려지고요. 버려지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펼쳐진 주식 카드들은 처음 시작할 때이 주식의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버려진 카드들은 다시 여기 공급되게 섞, 잘 섞어주고요 네 이제 게임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았는데 저 말고 다른 플레이어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식 카드 8장 2만 달러를 받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 진행은 각자 한 번씩 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턴이 되면 은 주식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거래와는 상관없이 주가 조정을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 턴에 주식거래와 주가 조정 둘다할수 있고요. 만약에 주식거래와 주가 조정 둘다안 했다면 은 여기 핸드에 있는 카드 중에서 4장까지 원하는 대로 버리고 그리고 핸드를 8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하고 주가 조정을 했다면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카드를 사용했다면 다시 핸들을 8장으로 채우고 그 다음 사람에게 턴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주식 거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는 여기 핸드에 있는 카드들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수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주식들을 여기에 있는 가격들로 구매할 수 있어요. 예컨대 이 카드를 이용해서 구매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카드는 지금 천주를 구매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1000주를 주당 3달러에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제 앞에 내려놓고요. 그리고 3000달러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네. 주식거래는 이런 식으로 최대 한 턴에 두 장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카드를 내려놓는다면 5달러씩 800주를 구매함으로 4000주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주식 구매한 다음에 원한다면은 주가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주, 주가 조정 역시 여기 핸드에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자, 핸드에 있는 카드를 아무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리미트가 있어요. 주가 조정할 수한 카드로 주가 조정할 수 있는 가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5달러는 최대 4달러 차이까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면 이런 식으로 5달러에서 9달러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800주를 구매했는데 800주가 아까 전에는 5달러였는데 지금은 9달러가 돼서 그 차액만큼 저는 돈을 벌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올랐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 돈이 되는 순간은 주식을 팔았을 때예요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결코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가 조정 역시 최대 2장까지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주당 9달러에서 한번더 가격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13달러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저는 총 4장을 사용해서 현재 핸드는 4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4장을 더 받아서 총 8장을 핸드에, 핸드에 채우게 됩니다. 주식 구매와 주가 조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주식 판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판매는 4턴에 주가 조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자, 주식을 구매하기 전이나 주식을 구매한 다음에 주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판매하는 방법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원하는 만큼을 현재 시장의 주가대로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달러씩 총 800주를 팔게 되겠죠. 판매된 주식 카드는 버려지고요. 그래서 판매된 가격은 10,400달러입니다. 우와, 아까 전에 주당 5달러에 샀는데 13달러에 팔았으니까 주당. 8달러를 벌게 됐네요. 사실 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내 주식을 판매하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플레이어가 또 차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가장 높은 상황이 되면 누군가는 자기 턴에 이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의 가격은 적당히 올라왔을 때 적당히 판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의 백미라고 볼수 있겠죠. 주식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주식을 조정하는데 이렇게 주식 조정 을 1달러 로 한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런 11 12 13번 카드는 주가 빵원으로도 사용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빵원으로 한번 이렇게 두번 조정이 돼서 어떤 주식의 가격이 0달러가 됐을 때그 회사는 파산하게 됩니다 파산하게 되면은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었던 플레이어들은 그 주식을 모두 버리게 되고요. 이 주식에 대한 음, 보상은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 주식을 구매할 때 사용했던 돈을 날리게 되겠죠. 네. 이게 블랙 먼데이. 자, 이렇게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어떤 플레이어든 자기 차례에 주가 조정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한 회사의 주가는 1부터 10까지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 중 원하는 주가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다음 턴부터이 회사의 주가는 9달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들이 각자 자기 차례를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 공급 덱이 다 소진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 주가 카드의 가장 위에 있는 카드만 남기고 다 버려진 덱으로 모으고요. 버려진 덱과 마켓 클로즈드 카드를 같이 섞습니다. 같이 섞어서 동일하게 순서를 진행을 하고요. 어느 순간 마켓 이 공급 덱에서 마켓 클로즈드 카드가 나오면 그 즉시 게임은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면 플레이어들이 갖고 있던 주식은 현재 주가로 모두 판매하게 되고요. 판매해서 받은 돈과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돈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고요.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블랙먼데이의 룰을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세세한 룰 중에 몇 가지 제가 빠뜨린 룰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1인당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한 회사의 주식은 1200주까지라던가 뭐 이런 세세한 룰은 룰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블랙몬데이의 룰북을 봤을 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 이게 게임이 돼? 이게 재밌나? 이게... 어떤 재미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첫 번째 게임을 하고 카드를 받고 제가 첫 번째 플레이어가 돼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오랫동안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점이 고민이었냐면요. 총 이렇게 8장이 있었는데 어? 이 카드를 사자니? 지금 현재... 가격이 2 달러라서 매우 저렴해서 좋은데, 어? 이 카드를 사고 내가 다음 턴으로 넘기면은 누군가 이 카드를 이 회사를 파산시키는 거 아니야? 어 뭐, 그러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이 회사는 못 사겠고 그렇다고. 이런 카드를 사자니 너무 비싼 것 같고 적정 가격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핸드에 있는 카드들을 가격을 올리는 카드들을 또 막상 사용하자니 적절한 카드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또그 카드를 내가 구매하는데 써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 의외로 생각할 게 되게 많아지는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어린 친구들도 되게 간단한 룰이라서 쉽게 접하고 아 이런 게 주식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인들끼리 즐기기에도 손색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친구들보다는 성인들과 게임을 즐겨 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다들 고민을 하게 되고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운 게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블랙먼데이는 제가 몇판 즐겨보니까 고전 게임답게 상당히 룰이 심플하고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아마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블랙먼데이를 꺼내서 다른 사람들과도 게임을 즐기게 될것 같습니다.